이번 영상에서 알아볼 내용은 유스틴의 축복이에요. 유스틴의 축복은 캐릭터의 능력치를 올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른 게임에서 스탯을 찍는 개념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유스틴 정보창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캐릭터 정보에 표기되어 있는 능력치 옆에 작은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정보창이 나타나면 다섯 개의 능력치들이 나와 있으며, 플러스 표시와 마이너스 표시가 보일 거예요. 대충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유스틴으로 능력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능력치를 깎아야 한다는 차이점이 다른 게임과는 차별화되어 있어요. 유스틴으로 상승할 수 있는 능력치는 최대 300까지이며 깎이는 능력치는 최소 0까지 내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자신의 직업군에 맞는 능력치를 올리게 되며 체력을 제외한 다른 능력치를 빼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체력을 내리게 되면 최대 생명력과 방어도처럼 생존에 필요한 요소들이 전부 내려가기 때문에 레이드에서나 전쟁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이에요. 능력치에 영향을 받는 스탯들은 해당 능력치의 설명이 나오며 할딜은 일반적으로 힘을 최대한 내린 후 나머지는 정신 혹은 지능을 내리는 편이에요. 유스틴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특정한 아이템이 필요하며 해당 아이템은 전장 상점을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장 상점에서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키리오스의 훈장이 필요하며 전장 컨텐츠에 참여하면 보상으로 얻을 수 있어요. 유스틴의 작은 균형은 키리오스의 훈장 3개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사용하면 임의의 능력치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으며 하루에 한 번밖에 적용을 시키지 못해요. 그리고 아이템을 사용하면 능력치의 증감이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내용이 나올 때까지 돌릴 수 있어요. 유스틴의 규칙은 키리오스의 훈장 9개로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유스틴의 작은 균형과 마찬가지로 작용하지만, 증가 하는 능력치가 3으로 높다는 점과 하루에 여러번 적용시킬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하지만 유스틴의 규칙을 적용하고 다시 사용하게 되면 필요한 수량이 증가하게 되니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작은 균형과 마찬가지로 하루에 하나씩만 하는 것이 좋아요. 알려드린 아이템 외에도 유스틴의 균형사전과 유스틴의 규칙사전이 있으며 해당 아이템은 기본적인 유스틴과는 다르게 선택한 능력치를 감소시키고 랜덤한 능력치를 증가시키는 아이템으로 교환이 가능해요. 또한 적용 제한도 일반적인 규칙과 균형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유스틴의 작은 균형을 제외한 아이템들은 거래 가능 상태로 구매가 되어지기 때문에 경매장을 통하여 골드로 구매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키리오스의 훈장은 사용해야할 용도가 많아서 유스틴 작업은 골드로 올리는 것을 추천해요. 빛나는 유스틴의 규칙사전과 찬란한 유스틴의 규칙사전은 지정한 능력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아이템으로 빛나는 규칙사전의 경우에는 키리오스의 훈장 120개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적용 능력치는 5식이고 찬란한 규칙 사전은 이벤트를 통하여 얻을 수 있으며 능력치의 증감이 20으로 매우 높고 내리는 능력치까지 선택이 가능한 완수 아이템이에요. 또한 최대 적용 능력치는 300까지 가능하지만 처음에는 200으로 막혀 있으며 유스틴의 저울을 사용하여 20씩 상승시킬 수 있어요. 유스틴의 저울은 전장 상점에서 키리오스의 훈장 400개로 구매할 수 있으며 아키패스 보상을 통해서 습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예전에는 유스틴의 저울을 캐시로 구매할 수 있었지만 루루 상점 패치 이후에 없어져버렸기 때문에 구하는게 엄청 힘들어졌어요. 추가적인 기능으로는 갈무리를 통하여 유스틴 페이지를 늘릴 수 있으며 다른 직업군도 사용하는 캐릭터라면 쉽게 교체가 가능해요. 그리고 초기화 기능은 유스틴으로 상승한 능력치를 백지화하는 것으로 만약 누르게 된다면 지금까지 올린 능력치가 전부 없어져버리는 것이니 주의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초기화를 할 바엔 갈무리를 이용하여 페이지를 늘리는 것을 추천해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끝